할렐루야, 그의 송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파란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8일, 1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바울사도의 모범을 따라 평화 인사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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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뻔로다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함께 찬송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이예리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임을 받지 않으셔도, 경배를 받지 않으셔도 스스로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처럼 되시고, 스스로 반역하여 하나님을 등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하시려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능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나무에 달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의가 되었고 죄의 포로 생활에서 놓여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보이라고 그때도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신 예수께서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 느낄 수 있는 것, 더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찾고 구하며 열심을 더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느끼고 더 내세울 수 있기 위하여 사람의 전통을 더 따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정당화하는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삶의 지향을 돌려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으로 완벽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송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한 인간의 30년 남짓한 삶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아직도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미스테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살리시는 자들이 알아듣고 볼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매주 공동의 예배로, 교제로 매일 개인의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올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게시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게시하시는 그 내용에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감동과 감격이 이 답답한 코비드의 감옥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보고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특히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복하시고 회생케 하시듯 우리도 서로를 회복하게 하고 회생하게 하는 세움을 하게 하시옵소서. 겉모습뿐인 평화로 잠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으로 확인하며 그러한 말과 삶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부서가, 구역이, 학교가, 이름뿐이 아닌 하나님의 생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대살로니카 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대살로니카 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먼저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위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위로? 위로가 뭔가요? 위로? 위로? 위로가 아니고 음, 이것은 내가 행복하고 느끼고 내가 참으로 아, 정말 만족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을 위로라고 해요. 그런 위로가 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내게 있으면 내가 기뻐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또 행복하고 그럴까요? 다른 많은 느낌들 또는 다른 많은 일들보다도 내가 우리 집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느낄 때에 그때 가장 행복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커서, 커서 이제 느껴보시면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해해요. 어디 가서도 내가 이 자리에 껴야 할 건가? 말할 건가 내가 여기 이것을 가질 수 있는가 가질 수 없는가 이걸 참석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요 왜 고민을 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는 이것을 잘 알려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라도 하나 있으면은 내가 안심을 할 텐데, 내게 위로가 될 텐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어린 여러분 집에서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라는 사실이 뭐가 있어야지 확실해요? 매일같이 엄마 아빠가 내게 밥도 차려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주고 또 집도 제공하고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착하다고 이렇게 머리도 쓰다 듬어주고 그러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런 것들이겠지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실한 그러한 표시는 무엇이겠습니까? 대사로니가 이내 교회에 편지한 바울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남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남들의 욕을 먹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그러한 증거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한 고난을 받거나, 남들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많이 당하지요, 우리 어린이들? 학교에서 보면 우리 애들 다 이렇게 맨날 이렇게 놀림받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참된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 고난들을 여러분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시는 나의 위로로 삼으시는 나의 행복으로 삼으시는 어린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송 336장 환난과 빛박 중에서도 찬송하시겠습니다. 정도의 위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 이세 사람이 대사로 데사노, 사노니까인의 교회에게 두 번째로 편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지리적으로 대사로니카에 있는 그런 교회에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편지의 수신인인 그대살로니가인 그 성도들이 그대살로니가에 살고 있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이 교회를 특징 짓는 것은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고 그 구성원이 누구냐 여기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대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바로 이 편지의 수신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인교회라고 부릅니까? 여기에는 한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살로니카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꼭 대살로니카에 있으라는 법은 없지요. 암스텔담에 있어도 대살로니카인이 모였으면 대살로니카인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골로세 교회나 에베석 교회 같은 경우 그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의 교회 이름은 그 예배당에 있는 지역 이름을 따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로아,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 이세 사람이 이, 이 편지, 데살로니카서 전서 후서를 쓸 때에 대살로니까 인의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이 교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장소가 아닌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우리 아버지와 주님 안에 있는 그러한 교회 이 교회가 대살로니가 인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들이 모인 지명으로 그들을 특징 지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살로니가 인의 교회라는 것은 어떤 장소나 건물이 아닌 사람으로 특징되고 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정한 사람들이, 대살로니가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러다란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다르게 분류를 하자면 첫째는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토폴로기션, 그런 교회. 둘째,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만질 수 있고 어, 또볼수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진 교회, 아니면 은안 보이는 교회, 영적인 교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사리가 인해 교회에 보낸 바울과 실로와노 그리고 디모드의 편지를 바라볼 때에는 그 대상이 어떠한 한 곳의 장소에 국한된 그러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교회는 그 중점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편지의 내용도 그와 걸맞게 매우 영적이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나 또는 어느 장소에 국한된 그러한 교회에 편지할 때는 그 교회가 처한 그런 상황 또는 그 상황에 맞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말씀들이 필요하겠지요. 특별히 이 바울이 개척했던 그런 소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도시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 그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잘 반영하는 구체적이고 세심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것 이것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라면 꼭 그렇게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은 오늘 읽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3절을 보시면 은 바울을 비롯한 이세 사람 이세 사람은 대살로니가 인으로 구성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인내 믿음이 더욱 커지고 그들의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그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났고 또그 사람들의 그 사랑함이 풍성해졌다라는 사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물론. 예. 그러니까 이제 거리상으로 따져보면 은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하고 어 지도상에 있는 그 대살로니카하고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직선 거리는 300km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자면 은 아테네까지 빙빙 돌아서 570km 정도 나옵니다 뭐 그렇게 가깝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의 사정을 잘알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거리나 혹은 시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 자와 또 복음을 받은 자들 사이를 연결하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더 선명하게 알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했습니다 어디에 예배당 건물을 구입하게 되어서 감사하다거나 또는 어디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보이는 교회에서나 있는 일이지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런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적인 장애를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 이것은 거리가 아니라 그렇게 초월적인 힘으로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시간 가운데 있든지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식사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만한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받으실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감사뿐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베푸신 믿음과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소원을 빚는 것, 내 어려움을 아는 것, 어쩌면 그러한 것들은 감사에 적합하지 않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는 4절부터는 자신들이 만나는 여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바로 그 대살로니까 인의 교회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그들이 거쳐오고 있는 그런 베레아나 아테네나 이런 곳,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고린도나 이런 곳, 이런 곳에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그 대살로니까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이 현장에 전해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대살로니카인 이 사람들을 자랑하고 있다고 라 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이것은 그가 대살로니카 교회에 선교를 했다거나 또는 거기에 무슨 교회를 개척했다거나 이런 뭐 예배당을 세웠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대살로니카인들, 바로 그 사람들, 보이지 않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자랑을 할 기회가 있다면 어느 교회가 얼마만큼 모이고 어떤 건물을 어디에 세웠다 이런 것보다는 바울처럼 그 사람들을 자랑해야 한다는 라 뜻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 이 사실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지 이제 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하느라 했습니다. 무엇을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대살로니가인내 인내와 믿음이다 했습니다. 여기서의 바울이 그들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대살로니가 인의 그 사람들이 보여준 그 믿음이 평온할 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참된 성도들의 믿음은 모든 한난과 박해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다.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보시면 은 바울이 대사로니카에 갔을 때 그때 그곳에서 전도할 때의 일들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그들이 대사로니카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새 안식일에 강론을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주 동안 그렇게 강론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들이 그들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간 성경을 강론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원인을 찾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려서 바울은 유대인 표적을 찾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표적을 행하였어야지 인기를 얻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헬라인들이 찾던 지혜를 전했다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유대인 회당에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요? 지혜를 찾던 그 헬라인들이 대살로니가인이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일들을 기억을 하시는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에게 제이순이죠 반란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바울에게서 그들이 찾던 지혜를 발견했던 그 경건한 헬라인 야손 그리고 그 형제들, 그 사람들에게 표적을 찾던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밤 바울 일행, 대사로니카를 떠나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베레야로 도망갔지요. 여러분, 대살로니까 인의 교회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물,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영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현실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라 말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교회 그리스도 대살로니가 인의 교회 또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고난이 필수이고 순교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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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대살로니카 인들로 하여금 환난을 받게 하고 또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 유대인들이 있죠. 바로 그들에게 심판의 표입니다. 표적이 없다면서 아우성을 치고 야손을 잡아가고 고소하고 보소금을 받아내고 하는 바로 그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받던 야손에게는 대살로니카 인인 바로 그 야손에게는 그러한 고난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시라 했습니다. 환난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당하는 자들은 너무나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6절을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안식입니다. 바로 이두 사람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이란 바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인내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7절 중반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때가 바로 예수 제림의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있다는 라 것. 곧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어디에 흩어져 있을지 모르는 대살로니카 인의 교회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땅에 남아서 대살로니카 인처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나그네가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보이지 않는 교회, 영적인 교회, 참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때 이에 8절과 9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벌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고 그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자들이겠습니까?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아, 그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의 회방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했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 인 것입니다 성도란 그리고 특별히 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성도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 진짜 성도. 이 성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멸류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 때문이지요. 의로우신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께서 그날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참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현재 이 모든 고난들을 극복하시고, 인내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그 위로를 얻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살로니가 인의 교회, 그 교회는 참으로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성도들, 날에 참된 성도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건대,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혹 우리가 참된 성도가 아닌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이것이 우리가 성도된 표라 말하게 하옵시고,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한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화면에만 집중하시면 저만 교제하는, 저하고만 교제하는 것이 되잖아요.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도 여쭤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순서가 바뀐 것들을 여러분께서 다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했던 예배 순서로 다시 환원을 했고 짧아졌던 것들을 다시 다 복원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이 없으시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